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번에 총 5분을 뽑을거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댓글에 여러분들 이 좋아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컨셉이랑 여러분 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랜덤피커로 뽑아서 총 5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발표일은 다음주 토요일로 하도록 하고 일 동안 참여를 받도록 할게요 아 근데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안계신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긴 하지만 그리고 배송비도 제가 다 부담할 거라 제가 택배로 보내든지 뭐 등기나 준등기로 보내든지 여러분들 받으시는데 걱정 없도록 편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번 이벤트에 지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첨자 발표는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를할 건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토요일날 업로드를 못할 상황이 생기면 제가 제 인스타에라도 공지를 할게요 제 인스타 주소는 더보기란에 가시면 인스타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라도 다음주 토요일날 꼭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 구성품은 제가 워낙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랜덤박스처럼 이것저것 조금씩 해서 넣어드리려고 해요. 뭐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할 거고 그럼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토요일 날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 인스타에라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안녕 빠이